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밤에 눈꽃 밤TV 밤에 눈꽃입니다 자 오늘은 공격 안올린 다날지만은자 이것만은 꼭 올리고 싶어서 일단 올려봅니다 이것만은 꼭 올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도 많은 공략 원하시면은 한번 댓글에다가 공략을 좀 올려달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성들여서 저만의 공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약속전입니다 이거는 자 오늘 아나공략입니다 아나공략 초보 중급 뭐 고수 이렇게 좀 나눠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제 기준에서 재균에서 초중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막 밑에 초.. 밑에 자막이 포함되니까 자막 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설명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나 예 지원 캐릭이죠 지원형 영웅이고 또한 이제 딜러도 됩니다 그렇죠 딜러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총에 보시면 줌이 있고 패줌이 있습니다 예다 아실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아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폐줌입니다. 폐줌, 폐줌. 정말, 폐줌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이유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자, 줌은, 줌은, 되도록 이제 뭐, 겐지가 류승용 기모, 지를 쓰면서 이제 앞선에 나갈 때, 딱 발사할 때, 이제 실주는 거 하고, 또한 이제, 파라, 우리 팀 파라가 딱 공중에 있을 때, 이제 파르시가 딱 요즘에 이제 또 나오잖아요? 또 이제, 아나.. 아, 아, 아나래.. 아나 누구, 누구 상향이지? 파라가 상향.. 파라 상향.. 파라 상향하고 솔즈 상향하고 뭐 여러가지 상향하면서 지금 또 파라가 주셈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메르시를 노리는 적군이 많죠 그렇죠 파르시하면은 두 두, 두.. 두 명한테 힐을 딱 주는 역할도 괜찮고요뭐 그렇다고 해서 아나가 힐량이 약한 게 아니에요 힐량이 엄청많 엄청납니다 예 루슈 시 힐량 그냥 따라잡고 예, 아나만 잘해도 원일도 가능하긴 한데 내, 내 말은, 웬만하면 보조일. 왜냐면은, 아나는 수면총이 있고, 또 뽕이 있으니까요.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 질문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아나 저는, 진짜 에임, 에임 고자인데, 에임 고자. 에임이 꽝인데,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에임이 중요하긴 합니다 맞죠 이거 f p s 게임이 원래 에임이 중요해요 뭘 맞추는데 있어서 뭐뭘 맞춰야지 힐을 주죠 그쵸? 뭐안 맞춰지면 힐을 못 주잖아요? 그 점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게 에임 고자 에임 고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캐릭터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쏘는게 어려워요 이렇게 와 진량 엄어 세웠네 진짜 멀리서 쏘는게 어려우면은 그러면은 다시 안나라 바꿔서 가까이서 쏘면 되잖아 <웃음> 이렇게 가까이서 쏘면은 맞출, 맞출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것도 못쏘면 이제 에임 고자 맞지 가까이 딱이 정도에서 맞추던가 아니면 뭐이 앞에 라인 알러터가 있다 싶시다 라인 탱커잖아요 주력 탱커인데 이제 피가 없어요 그러면 어, 이렇게 이렇게 주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면서 피가 너무 없어 형질러도 모자라 그러면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상대 홍구에서 계속 그렙하고 이제 막 상대를 써요. 근데 상대 라인은 없어. 상대 저기 자리하고 호구야. 그럼 숨은 좀 써요. 예, 네, 재워요. <웃음> 그럼 이제 팀이 알아서 이제 뭐 이게 하시면은뭐 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뭐에인 고자는 핑계고요. 술바. 술바 핑계고. 뭐인 고자라도 이런 분들 패줄머로 가까이에서 이렇게 다 힐, 힐을 주, 주는 걸 연습하시면요. 금방 아나고소가 될수 있어요. 예 네, 이거는 예 네, 많이 하시다 보시면은 소노무도 능숙해집니다. 일단 초보자분들 질문 그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아나 중급에 들어가서는 자 아나 수류탄을 응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히가 수류탄이잖아요 이 역할은 본인 피도 올라가고 팀의 피도 올려주고 또한 이제 상대한테 썼을 때는 상대의 피가 차단되죠 상대의 피, 피를 이제 지원해서 이제 피를 지원해주는데 귤를 아예 차단시키죠 힐을 차단시키는 역할 이렇게 이게 참 유용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 자리아가 상대 자리아나 이제 우리집팀 자리아가 상대에서 씁니다 이제 따가다나 써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팀 자리아가 이제 역으로 썼을때 다섯 명이 걸려요 딱 맞추시면은 피자키가 차단되죠 자리아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모든 영웅들은 그때 이제 겐지나 뭐호구같은 분들이 이제 궁극기로 이제 다쓸어버리는 되는 그런거 자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워치란 게임은 큰 타격을 주고 치명 치명타 말고 그냥 타격을 많이 줘야지만 공 퍼센트가 올라가요. 그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힐러들은 반대로 이겁니다. 피가 없잖아요. 피가 없으면은 힐러들은 피가 없으면은 아이 그 뭐지 아군이 피가 없을 때피충을해주면은 퍼센트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걸 응용봅시다 이거 한번 응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머리를 한번 굴려봅시다. 자두명 있습니다. 자가이버까지 퍼센트 60% 올라갑니다 한번에 예 이걸 응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주시고요 주로 팀 탱커한테 많이 주세요 킬를 딜러같은 경우는 뭐 주, 웬만하면 줌으로 주시고요 탱커는 크잖아요 크니까 맞추기 쉽단 말이죠 이렇게 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주세요 예 직접적으로 주시면은 뽕이 금방 차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타 한타가 일어났어요 한타 한타 롤로 말하자 한타 알죠? 싸우는것 서로 오버워치도 한타라고 하죠 한, 한판 뜨는거 한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팀 딱 이제 탱커 두명 있어요 저기서 이제 딱 골질하네요 라이너스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라이너우 일단 재우고 팀피가 없어 우리팀피 반 반피 이상 받았어 들어가서 쏘세요 얘네 피차단 우리팀 피증포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시면은 더궁퍼센트가 많이 올라가요 그럼 뽕이 금방 차겠죠 아나의 중요한건 뽕도 있습니다 뽕뽕 뽕 하나 이게, 버프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올라가요, 금방. 이렇게, 이렇게. 거의 금방 올라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LOL은 쿨타임 있죠? 궁극의 쿨타임 계산을 다 했단 말이죠. 한번 쓰면 120초 막 이렇게 되잖아요. 1분젠. 뭐, 마스터 이 그런 거. 미안해요. 롤, 놀리게 해주고. 제가 이 롤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근데 못해요, 롤은 자, 자, 오버워치는 좀 다릅니다. 많이 맞추시고, 많이 힐을 주시고, 예, 타이어를 많이 줄수록, 퍼센트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걸 진짜 응용을 잘하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시코수. 시코수, 그랜드마스터, 마스터, 다이아, 갈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말 하시죠. 아 그럼 뭐예요? 내가 잘하면 뭐해? 팀 운이 더러운데. 그러면요, 그건 팀 탓을 하지 마시고요. 파티하세요. 음. 저는 팀 탓을 하는 사람 좀 싫어합니다. 팀탑보다는, 만약에, 팀이 너무 안 맞다시면은, 너무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아. 아, 오버워치 안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파티를 하셔야 돼요, 파티를. 파티기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안 맞으면 파티를 해라. 맞는 사람 찾아서 하면 될거 아니냐. 그쵸? 뭐, 요즘에 오버워치 뭐, 모바일도 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진짜, 유튜브 하는 이유가,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지. 뭐, 이제, 파티 같은 거는 아니고, 예. 가끔씩 시청자분 오시면 같이 하시는데 일반은 같이 할수 있어요. 일반은 같이 할수 있는데, 저도 경쟁전은 팀이 따로 있거나, 아니, 면솔플이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아나, 가장 중요한 거, 고수단계. 방금, 제목처럼, 예, 수면총입니다. 수면총. 보통, 아나 하시면서 막, 아, 뒤에 트레이스 있어요. 좀 잡아주세요. 이러는데, 본인이 잡으셔도 돼요. 예, 솔직히, 본인이 잡으셔도 돼요. 자, 잘 맞추면은. 트레이스 오잖아요? 소등. 끝나요 이렇게 하면 네. 트레이서 딱 두방이면 끝나요 아나 평딜 들딱 두방이면 끝나기 때문에 두방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거 한번 쏘고 피차도 한번 시키고 주걱질하면 끝나요 예 네, 확실합니다 트레피가 작잖아요 네. 수면총잘 맞춰야 되는데 그럼 이제 딱 이제 이런 제이질물로 오죠 저 수면총 고잔데요 수면총.. 수면총도 못쏘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면총은 솔직히 빠대에서 좀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네 수면청은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처음에 많이 헤맸기 때문에 일단 에임에 맞춰서 수면청 썼는데 확실히 수면청이 좀 발사하는게 좀 느려요 네기본이평등은 느리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이제 탱커한테만 소식이 에요 수면청을 탱커나 이제 뭐 겐지같은건 좀 소식 맞추기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맞추기 어려운게 겐지라서 나중에 감이 다오실거예요 에임이 딱 정확하게 딱 가는..오는 감이 있을겁니다 아니면은 뭐 겐지가 상대 겐지가 이제 다 궁극기를 써서 들어오잖아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 하시면은 차라리 팀 탱커한테 뽕을 주세요. 겐지 한 방에 날라가요. 진짜예요. 라이너한테 뽕한번 주면은 망치 내리신다면서 이제 우리는 난리 납니다. 예. 이런식으로그러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아나 공략 이제 지금 딱 말씀드렸는데 하모로스 이게 아나의 정성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나 딜도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 파라 날아든 날아든 에 그거 맞추세요. 예, 그 맞추기 쉬워요. 이것도 에임고달 하시면은 네, 연습 많이 하셔야죠 네, 그거는 연습 많이 하셔야죠 본인이 탁월한게 아니고 연습을 하셔야죠 저도 레벨 400레벨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건 아니에요? <웃음> 잘 노력한 그게 있기 때문에 잘해진거죠 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밤의 밤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질문 답변 다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잠제 회중, 회중 정말 중요하고요. 주문 멀리 시대. 아니, 멀리는 팀이나 멀리는 저 같았을 때, 오케이? 바이바이.